자만이 초래한 깡통. 그러나 다행히 세월은 내 편이 되어주었다. 1979년도 하면 아파트 인기 지역은 이천동 여의도 반포, 그리고 압구정동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던 때이다. 나야 돈 가진 것 없어서 대치동에 1년 내내 미분양으로 월세 받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기 시작했었다. 아들 녀석들도 학교에서 후진 아파트에 산다고 무시도 당했다 한다. 살다 보니 신도시 바람이 불때 집사람 성화에 모시겨 청약을 하곤 했는데 청약 아무리 해보았자 당첨이 안 되었다. 집사람은 서운해했지만 추첨에서 떨어질 때마다 나는 속으로 잘 되었다 했다. 돈도 별로 없는데 주식에 중독이 든 탓인지 아파트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었다. 그런데 운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거의 막판에 채권 최고액을 써놓고 당첨되는 눈을 맛보았다. 집사람에게는 행운이 나에게는 불운이었다. 그런데 가진 것이라고는 주식 투자한 것몇푼 분이고 하여 계약금 채권 구입액 1회 중도금 모두 형제들한데 이자 돈으로 빌려서 충당했다. 그리고는 나머지 중도금은 무조건 연체하는 수밖에 없었다. 가끔씩 집사람이 그거 중도금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물으면 무조건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켰지만 나로서는 대안은 하나도 없었다. 입주 6개월 남겨놓고 솔직하게 집사람에게 살던 아파트를 파는 수밖에 없다고 실토했다. 그래도 집사람은 새 아파트로 간다는 사실과 살던 아파트보다 더큰 아파트로 이사간다는 사실만으로 흡족해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삼성전자의 신용까지 걸고 몰빵 친 것에서 상당한 수익이 났고 다음에 찍는 종목마다 수익이 났다. 계산해보니 형제들로부터 비인 돈은 물론 중도금 잔금, 연체료 1700만원 정도 등기비용까지 전부 해결될 수 있었다. 이 사실은 절대로 집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 연체료를 더 물더라도 3개월만 더 버티면 재벌이 될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집사람이 참아주지 못했다. 입주 시기가 되니 마음이 들떠 안절부절하다 못해 복덕방에 집을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되도록이면 팔리지 못하도록 비싸게 내놓도록 했다. 그런데도 부른 가격에서 20만원 정도만 깎아주면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내가 집을 팔기로 집사람 의견에 동의한 것은 집한 돈으로 다시 주식 투자를 할 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값을 따받는 데는 두 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때 내 머릿속에 번개같이 떠오른 것이 있었다. 두달 후에 집값 받는 것보다 한 달이면 받을 수 있는 전세가 퍼득머리에 떠올랐다. 한달 일찍 전세금 받으면 한달 만에 집한채또볼수 있는 자만감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복덕방에서는 거의 계약이 된줄 알고 있었는데 벼랑간 집사람 끌고 나오니 매수하려던 사람과 복덕방 사람이 실망하는 빛이역격했다 집사람을 데리고 집에 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집은 안 팔아도 되니 전세로 놓고 전세금은 당신이 은행에 넣어 이자 받아라 하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야 물론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할 생각만 머리에 그리고 있었다. 복덕방에 전세 놓겠다 하니 30분도 안 되어 전세계약 완료되었다. 하는 수 없이 주식 모두 매도해서 대금 모두 청산하니 50평 아파트가 그냥 생긴 셈이었다. 집사람은 좋다고 흥분했으나 나는 우울증에 빠져들어갔다.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은 관심 없고 주식을 다 처분한 기분은 군인이 무장해제 된거나 다름없는 정신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게 바로 주식 중독이구나 하고 깨달으면서도 별도리가 없었다. 직장에서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고 하다 보니 다음 며칠 만에 정신병자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돈이 없을 때 왜 그렇게 종목은 잘 보이는지 모를 것이다 생각하는 종목은 팡팡 튀는 것이었다. 참다 못한 나는 집사람에게는 알리지 않고 친구로부터 전세금에 해당되는 돈을 빌려 주식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세상만사 모든 게 나한테 우호적으로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소위 간대이 불대로 부어버린 나는 신용까지 사용해가면서 덤벼들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그때부터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었다. 그래도 신용 무서운 것은 알아서 적당한 선에서 손절을 반복하여 오래 버티는 수단은 되었지만 1997년도 IMF이기 때 와전히 내 계좌는 깡통이 되어버렸다. 부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팔지 않고 전세준 아파트는 가격이 하락하여 등기 부상에만 낼 것이지 전세금 제하면 그것 또한 깡통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나와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다. 순식간에 직장 잃고 증권계좌 깡통되고 전세존 아파트 깡통되고 참으로 눈앞이 깜깜했다 매사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자만에 빠져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행동한 것이 얼마나 바보인지 후회해도 별수 없었다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직장을 나온 나는 다시 몇푼 받은 퇴직금으로 증권회사를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운이 좋았었는지 고금리 시대의 회사채 국채, 외평채 등에 투자한 거사 수익이 괜찮았었다 자신이 생긴 나는 다시 주식 투자로 발길을 옮겼다. 이번에는 과역은 버리고 안전 위주로 소위 가치 투자로 방향을 바꾼 것이 의외로 히트를 쳐서 옛날 깡통찬 금액 복구는 물론 나름대로 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 행운은 또 뒤따라 주었다. IMF 시계를 지나 전세대란이 일어났을 때 전세금 올려받아 변두리에 미달 아파트 계약해놓은 것이 히트쳤다. 물론 내주특기인 계약금과 일회 중도금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자가 얼마가 되든지 연체시키는 수법이었지만 중간에 복덕방에서 전매하라고 수없이 걸려오는 전화 다 무시하고 끝까지 버텨냈다. 그래도 마음 한 곳에는 전세준 아파트 깡통된 것이 남아있어 언제나 우울한 기분이었다. 집사람으로 부터도 항상 아파트 한채 말아먹었다고 핀잔을 들어가면서 살아야 했다.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바보짓한 내가 원망스러워했을 뿐이다. 신도시 일산에 처박혀 살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부동산에 눈이 띈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로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 고속통신이 응용되기 시작했고 아파트 입구에서 하나로 통신이 무료로 설치해준다 하길래 즉시 신청했다. 그때부터 주식 매매는 홈트레이딩으로 한 것은 물론이다. PC에 익숙해지고 나서 인터넷으로 이 사이트 저 사이트로 들어가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일산변두리에서도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게 되었고 아파트 시세도 주 단위로 발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흥미삼아 깡통되어 버렸다고 생각하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내 눈을 의심하고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아도 틀림없었다.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기에 IMF 전 수준의 회복 정도 2억 2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첫째 단위가 사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아니고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는 모조리 소위 빨간 똥침을 나타내고 그것도 보통 이 3천만원이었다. 집사람을 불러 일을 일러주니 그거야 그냥 부르는 값이고 실제 매매가는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주식 투자하던 감각에서 볼때저 정도 시세분출이면 5억 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주위에서는 지금이 상투라고 팔라고 야단이었지만 매주특기인 끝까지 버티기 작전으로 그 후에도 엄청난 금액이 상승했다. 나 혼자 잘난 듯 방방피면서 당한 폐폐감. 직장에서 나온 허무감. 나 혼자만이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인양 고개를 떨구고 살아온 몇 년간. 참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냈었다. 비록 시간의 경과가 갖다 준 행운이 뒤따라 주었지만. 자만이 초래한 불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지금도 그때 그 생각을 하면 몸서리가 쳐진다.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도 한 번의 수익이 나의 뛰어난 능력이라고. 자만에 빠지는 순간이 제일 위험한 시기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